Step one, wake up early gon' rise with the sun Step two,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three, y o grow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four, f k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이 з 이 너무 말랐다 원래 막 다..500원씩 추가하고..이래 야죠 우리 시간이 음. 음. 못 하겠어? 음. 어. 이 감정 못하겠어 어, 만줘봐 여기. 그래. 삼순이는 일단 목이 엄청 말, 말라 보였어. 얘고 그지 고파? 너너아 승관 자체가 달지는 않다 근데 그게 그래서 오히려 난것 같아 어난 좋은데? 이잼 때문에 오 진짜 같아 따라도 엄마 나오면 재밌고 아 이렇게? 너무 이로이 그래서 이만큼 남겨야겠어요. 바쁘라, 바쁠, 산책까지. 이거 인센스 스틱 이런 거 같은데 맞네. 인센스. 오, 응. 이거 예쁘다. 음. 묵직한 <목찍한> 크림 맛이 아니야. 되게, 되게 안 느끼해. 안 느끼하지. 차라리 이제 후회한다. 음, 먹으면. 진짜 맛있네, 근데. 맛있어. <목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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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타이 준비해도 안는데 진짜 이렇게 하면 나 그만 두고 다 같아. 야, 내가 먹으면 해다게 다른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커플이랑은 나왔어요 아, 뭐, 요거는 뭐, 쿠키 세트여서 아메리카노랑 뭐. 요거 컵, 쿠키가 세트야 요런데 요다미야 거긴 얼마 어은 그런 것도 좀아 그럼 다녀야죠 이제 그래서 그 메모를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아. 어쨌든 제가 추린 다음에 근처에 일하는 친구, 퇴근 시간 돼가지고 사다 가아고항 이상적인 삶이자가 있어 보이는지, 아닌건데 주문하면은 거의 3분 만에 나옵니다. 우유인가? 여튼 볶까쌀이 조각이나네 그릇 <놀람> <놀람> 자체가 파바워 아야 너무 <놀람> 더웠어거 <놀람> 아무도 없어 더짱좋아와 아메리카노. 라 먹어. 안 와, 와, 와, 와, 와,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아까 눈썹 털 내려왔어 었는 여기 이왔어 여기서 실가 아니라 저는 갈리스면좋고요먹